아이씨트위스야야야 오케이 어? 아헛둘헛둘헛둘 아 <웃음> <웃음> 아이고 미안 <미안하다. 웃음> 아이 진짜 저기 슈퍼쇼 댄. 허매, 나 환장하겠네. <웃음> 대회전을 칠까 음? 아니다 단단장이 방수가 좋네 이런 각은 입사각이 좁으니까 공을 위로 올렸다 내려서 각도를 키워주자이 그럼 빨공이든 놀공이든 아무거나 맞으면 되겠지 오케이 맞을 데가 없다 이 말이요 암껏도 안 맞았는데 말입니다 꼭 들어가야 맛이다냐 아! 누굽니까?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자네 빵꾸 칠라군가 키스 날텐디 리버스 덕을 칠 겁니다요 리버스라고라고라 이쪽은 누구보러 빼라고 그걸 친다그랴 아 몰랑 팟! 팟! 팟! 뭔 애인병이다냐 아탱의 안녕히 가십쇼 <웃음> <웃음> Amen Nope Yo yeah. 아우다이어요 사늘하다 지랄한다 지랄 수고하셨습니다 <놀람> 와, 아따. 잘 봐요.